먹은 거를 안고 못 돌려 나가던지. <놀람> <놀람> 베둘 초월의 비둘기 따라아가며 걷는 마을 바라보죠. 신동제네 그나가찬 요노원 하늘을 덮 혜균이가 지졌느냐 삼천들 순우고 있기도즐가같이흐랬 너희들은 팔자주와 양친요시고 살일거라 몇 오는 해바가지고 진단 수도 죽으오 간다 벗고 분한 풍경꾼들 노래국계들여불고고 성우와 돈주어 한옥, 한노진도 가군 바람 내길어오리라고 부분이 좌우한데 그들아 <목소리> 저곱 꽃은 이굴 고증배고한 <목소리> <조용한> 버들까지 <목소리> 겨울듯이 늘어지고 순전한 아 don't 반질 o w 르 o u that one. I don't know you, that one. I d o 솔바코 <목소리로> 나람은달 낚시, 이시 낚시, 낚도 낚시, 낚을들고낚바라며 약도 약시불포낚기아한치시 낚시, 낚시, 낚 춘볼까 지는 곳이 지고, 싶어 지려 면한자 세가 포도 에게 라 울지면 강두를 타다니 옆엔 멀이다 초판을 놓고 도신면 둘둘 다둘장하는시는 누워 감고토 따라라 배조리를 하는구나 허가야 어, 자 허가야 어, 허가야. Oh, did it, oh, i o n o t h e d o my Oh, oh.